안녕하세요 인천다육돔의 다함께 보시죠 탐레드로 시작할게요 탐레드 12,600원 갑니다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 5,600원 이어서 가시죠 뾰족뾰족 곱고 예쁘고 선하게 물드는 한스에보니 7,000원 한스에보니 어때요? 매력있죠? 집에서 아파트에서 키우시기 괜찮은 아이예요. 한스에보니 저마다 카리스마 뽐내고 있네요. 7,000원 갑니다. 치와와 귀여운 다육이 치와와입니다. 망망 아,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지. 이 치와와는 금종자 다육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금기가 조금씩 조금씩 있어요. <웃음> 치와와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1400원이요 이어서요 핑크 샴페인 따글따글 따글. 입장이 튼튼한 건강한 핑크 샴페인 1400원이요 후기들의 보물 가을비 내린다고 해서 다육이들 빚은 마으려고좀 내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영상 속 아이는 TP. 1400원이요 갑니다 오우오우 1400원 TP. 아주아주 아주 제가 이상을 하네요. 핑클 루비 1,400원이요. 30% 할인된 금액입니다. 핑클 루비 핑크핑크하죠. 루비루비하고도요. 1,400원이요. 인천 다육도매 일요일은 11시 오픈입니다. 평일 9시 오픈이요. 이어서 백봉 갑니다. 백봉 1,400원이요. 항상 다육이들이 귀엽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입장에 물을, 수분을 듬뿍 먹그고 얼마나 귀여워요 항상 다육이들 재밌게 힐링하면서 키우고 계시죠? 라인 앤 칠리 1,400원이요? 모두가 사랑하는 국민 다육이죠? 러블리 로즈 1,400원이요? 다육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입양하시고요 매니아층들도 상당히 많이들 키우고 계시죠? 미니고사옹 월요일은 외식하는 날 미니고사옹 보시면서 1,400원이요 에게리아 1,400원이요 얼굴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얼굴이 하나짜리도 있고요 이렇게 외두, 쌍두, 삼두, 사두 다양하게 있네요 에게리아 1,400원이요 오늘은 또 겨울처럼 날씨가 쌀쌀하더라고요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블루엘프 1,400원이요 실버퀸 금입니다 실버퀸 금1 4 0 0입니다 1,400원 실버퀸 1,400원 데이드스타 지금 시세는 2만원에서 3만원 하는 제이드스타 1,400원에 입양하세요 제이드스타 1,400원에 데려가세요 일반 다용농장에서 2만원에서 3만원에 거래되는 현재 시세가 제이드스타 1,400원에 데려가세요 30% 할인된 금액이에요 여기서도 루돌프 1,400원이요 미리 예산 정해놓고 오시지 않으면 다 이쁘고 너무너무 다 저렴해서 다 사게 돼요. <웃음> 벌써 오늘 인사드린 어떤 구독자님은 인천다육도매에서 벌써 뭐~ 꽤사셨다 그러더라고요. 뭐~ 다육이 매일 사는 건프로 같은 사람도 있는데요. 뭐~ 뉴헤니 진주 (1400원이요?) 알바뷰티 (1400원) 손 화살같이 빠른 시간 벌써 주말이라니요? 알바뷰티 (1400원이요?) 쥐치쿠시 5,600원이요 30% 할인된 금액입니다. 뭐 저렴하게 할인되고 있어서 다른 다육이 매장 사장님들께서 검뿌러를 싫어하십니다. 아마도요. 인천다육도매 10월 17일 특가세일 상품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건프로 다육이 영상 봐주시는 우리 찐 구독자님들, 우리 우동생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신입 구독자님들도 열심히 분발해주세요. 레드와인 14,000원이요. 인천다육도매, 모든 다육상품들 30% 할인된 금액으로 보고 계십니다. 왼쪽에 당인금 14,000원에 데려가십니다. 14,000원이요. 레인드랍, 할인된 금액 5,600원이요. 5,600원 레인드랍 택배는 안되는 인천다육도매 레인드랍 5,600원에 감상하고 계십니다. 작품같은 다육이죠? 라조야 4,200원이요? 촘촘하게 입장이 잘 붙어있는 라조야 아주 저마다 따글따글 따글 자기들 몸을 뽐내고 있는 라조야 보고 계십니다. 다음 아이는 SP2100원이요. SP2100원 검정 화분입니다. 2020년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특가세의 상품 시중가 15,000원에서 3 0 0 0원에 여러분들께 스무 분께 드립니다. 치아와 금 치와와 금 귀여운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치와와 금 스무 분께한 포트당 3,000원에 할인된 금액으로 특가 세일 나갑니다. 여러분들 한 가족당 한 포트만 데려가실 수 있어요. 아침 9시입니다. 10월 17일 아침 9시 치와와 금 3,000원에 그냥 드리는 금액으로 집으로 데려가세요. 짝 짝짝 예상의 마법사인가요? 흑법사 철화 흑법사 철화 굉장히 멋있는 수영에 흑법사 철화 구경하시고 계십니다 한몇 보트 되게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매장에서 직접 구경하세요 레몬라이트 군생 이만 팔천 원이요. 네온라이트 군생 왼쪽은 삼만 오천 원, 오른쪽은 이만 팔천 원이요. 누구냐? 넌 어떤 아이의 목대일까요? 멀로 멀로 목대 굵은 것좀 보세요. 너무 너무 근사하죠? 21,000원 아메스트로 21,000원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다육이들은 어떤 아인가요? 블루 드래곤 블루 드래곤 쌍두도 있고 외두도 있네요 21,000원 아모르 아모르 11,200원 인천 다육돔에 몇 시간 전에 신상 다육이들이 농장에서 쫙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말동안 다육이농장 투어 어떠세요? 멕시코 로즈 2 1 0 0원이요 30% 할인된거 다 알고계시죠? 프리메라, 프리메라 7,000원 스파이시, 스파이시 5,600원 스파이시, 30% 할인된 금액 5,600원에 어떤 아이들 마음에 드시는지 미리미리 다육이들 구경도 짝 하시고요 수영도 대충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다육이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스파이시 플로리디티 4,200원이요? 동랑금 7,000원이요 밥하러 가기 전에 얼른 편집해서 올리고 여러분 저도 이제 식사하러 갑니다 레드벨 14,000원 다육이들이 계절이 오면서 신기하고 신상 다육이들이 이름 또한 특이하게 속속 농장에 도착하고 있어요 인천 다육도매 핑크스팟 쿤생 9,800원이요? 핑크스팟 쿤생 9,800원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참 많은데요. 방울복랑금 35,000원에 할인된 금액 30% 할인된 금액 35,000원에 방울복랑금 이래도 입양 안 하세요? <웃음> 방울복랑금 35,000원에 데려가시고 매일매일 볼 때마다 힐링하시면서 기쁨 만끽하세요. 방울복랑금 왕언니들 다육이 영상 공짜로 보고 계신 거니까 구독 좀 눌러주세요. 다육이 나눔 이벤트 또 가야죠 을리카테 카바나 5,600원 미인종류 다육이들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또 다른 종류인가봐요 인천다육돔의 위치와 전화번호는 댓글, 공지 고정해놓을게요 일반 소인제와 소인제금 이번주 인천다육돔의 신상품 소인제금 8,400원입니다 인천다육돔의 모든 아이들, 다육이들, 30% 할인된 금액에 만나실 수 있어요. 당인금, 요즘 인기 있는 아이죠? 당인금. 당인금 9,800원. 갑니다. 이어서, 짠짠짠, 금기 보이시나요? 당인금? 택배가 안 된다고 아쉬워하시는데 벌써 반 년, 1년이 넘게 택배는 안 하고 계십니다. 크리스마스 1,400원이에요. 한 카리스마 하는 일렉트라, 어떠세요? 뾰족뾰족, 예쁘게 빨갛게, 이렇게 선이 고운 일렉트라 보고 계십니다. 11,200원, 일렉트라 피가르, 피가르 9,800원이야? 이렇게 자구 하나 달아준 피가르도 있고요. 9,800원 피가르 자 이어서 갑니다 실버 에보니 7,000원에 데려가실 수 있어요 실버 에보니 입장 끝이 차로으로쭉 잡아당긴듯한 느낌이 나는 실버 에보니 나나 후쿠 미니 군생 5,600원이요? 이왕이면 은 이렇게 군생애들, 한몸인 애들 데려가시는 게 좋죠? 아이보리 보고 계십니다. 따글따글 따글 건강한 아이보리 30% 할인해서 1 4 0 0 0원요섭세실리스금섭세실리스금 1,400원에 데려가세요. <웃음> 우리 다육이들 너무너무 귀엽죠? 이 금종류 다육이들은 이렇게 선이 곱게 금기가 아주 건강하죠 스토키 우리가 사랑하는 스토키 이 사무실 책상 위에도 많이 있죠 자세히 좀 보실게요 스토키 1,400원에 여러분들께서 철화 종류에 빠져있다고 했잖아요 건프로 요즘에 또 엘코온 철화 엘코온 철화 저렴하게 4,200원에 저렴하게 입양하세요 엘코온 철화 농장에서 조금 전에 도착한 신상 다육이들 보고 계십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빠밤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30% 할인해서 3,500원 3,500량에 입양하세요 마디 바 17일 아침 9시에 매장 오픈이고요 일요일은 11시 오픈입니다 인천 다육돔에 모든 화분, 플라스틱 화분, 옹기분 30% 할인이고요 다육식물도 모두 30% 할인입니다 인천다육돔의 설명서 여러분 마음에 드셨나요? 1매일 다육이 매장에 방문하는 여자 오늘의 인천다육돔의 설명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